와 라면 카페 와 대박이다 오 이게 뭐야 처음 와봐 야 라면이 없는 게 없어 정우야 음료수도 팔고 야 대박이다 오 우리 맛있게 먹고 가자 와 어떤 거 <웃음> 뭐? 짜슐랭 정우는 짜슐랭 아빠는 와..대박인데 여기? 어디야, 어? 어 무료 제공이래! 오픈 미념 무료 제공! 오! 아빠랑 하나씩 먹으면 겠다 용류가 엄청 많다, 종거야 라면! 라면 저녁 용기! 오, 물이 조금 나오네. 우유 라면 카페 습니 맛있게 먹어 정말 맛이 어때? <목소리도 안전> 맛있어?